커피 어, 어, 커피 커피 도전이 되는 큰 자극을 받으면 감정 조절 기능이 일시적으로 상실되어서 이성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게 된다 조심해 항상 감동조심 <웃음> 아. 감동병이요 감동을 받으면 위험해지는 경우 말도 안돼 음. 일종의 각성효과인데 감동이 올라오려고 하면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야 딱뿌렸다 너무나 이상해 <웃음> 꼭 봐야 알아요 척보는 알지 그럼 내 마음도 척보면 알아요 <웃음> <웃음> 근데 무슨 마음이요? 자식이 <웃음> 사람 감동시키는 스타일인 게좀 관여. 하나, 둘, 셋, 이게너 봉인 조심해야 돼. 아빠가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. 자신이 없어요. 그동안 중요한 날이면 무슨 일 생겨서 포기하고 이번엔 처음으로 끝까지 갈 거예요.